안녕하세요. 배우다쌤이에요.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내용은 바로 하고 싶어요, 고 싶어요 입니다. 하고 싶어요, 그리고 동사 뒤에 붙는 고 싶어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. 하고 싶어요. 저는 정말로 원해요. 저 정말 필요해요. 할때 사용하는 표현이죠. 하고 싶어요. 동사 뒤에 고 싶어요.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.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자주 쓰는 표현이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하고 싶어요. 배우다쌤은 요리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했죠. 공사 뒤에 붙는 고 싶어요. 배우다쌤은 졸려요. 그래서 자고 싶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자는 거죠. 자고 싶으니까 자는 거죠. 하고 싶어요. 예시를 더 공부해 봅시다. 심심해요. 친구들과 축구하고 싶어요.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. 한국어를 잘 하고 싶어요. 여러분도 한국어 잘할 거예요. 동사 뒤에 붙는 고 싶어요. 배고파요. 빵 먹고 싶어요. 빵 먹고 싶어요. 한국에 가고 싶어요. 한국어를 잘 쓰고 싶어요. 빵 먹고 싶어요. 빵 먹고 싶어요. 한국에 가고 싶어요. 한국어를 잘 쓰고 싶어요. 연습문제 풀어볼까요? 하고 싶어요, 고 싶어요를 써 보세요. 저는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노래... 정답! 저는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싶어요. 하고 싶어요, 고 싶어요를 써보세요. 저는 BTS 콘서트에 꼭 가. 정답! 저는 BTS 콘서트에 꼭 가고 싶어요. 꼭 가고 싶어요. 배우다 꼴의 한국어, 한국어로 배워요. 저희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아주 정말 잘했어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합시다.